혼잣말로 중얼거리지 마라. 철진영에게 M&A 일에 대해서 30분 정도 세부적인 계획 이야기를 듣고 5일 뒤 아침에 찾아오라는 말을 듣고 방으로 돌아갔다. 작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씻고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은 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봤다. 35에서 40살쯤에 유서를 쓰고 죽었을 때가 2007년. 지금은 2020년이다. 20대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는 어림 자가 50대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내 기억의 나이는 고작 6일이다. 행복했던 기억, 슬펐던 기억. 아무 기억이라도 좋으니 생각만 났으면 소원이 없겠다. 오늘도 역시 눈에서 눈물이 고여서 흘러내리고 있었고 갑자기 별이 보고 싶다는 문득 들었지만 곧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아침도 음악이 들려온다. 조금씩 집중해서 들어보니 베토벤의 음악 같았다. 어김없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졸린 눈을 비비며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하루보다는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처음으로 컴퓨터를 켰다. 근데 마우스와 키보드는 눈에 띄지 않았고 터치스크린과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걸 알았다. 김문식 박사의 말대로 주식 사이트와 주식 거래 프로그램 밖에 실행되지 않았다. 존목 사이트에 접속하여 후우강철에 대한 투자자들의 글을 읽어보았다. 아직 M&A에 대해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고 최근 늘어난 거리량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5일 뒤 아침에도 베토벤의 음악이 들려왔고 졸린 눈을 비빈 채로 철진 이형 방으로 갔다. 철진 이형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조금은 상기된 얼굴로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내가 들어오자 기다린 듯이 바로 인사해 주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야. 이상하게 여기는 아침마다 음악이 들려와 그 음악은 내가 틀어주고 있지. 3년째 틀어주고 있는데 음악이 마음에 안 드냐? 아니 그냥 궁금해서. 한동안 침묵이 흘렸고 나는 화제를 돌려서 말했다. 형 나는 주식 거래 언제부터 할수 있는 거야? 하루 종일 할 일도 없고 미칠 것 같아. 서두르지 마라. 아직은 주식 거래를 하기에는 이르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만 될 뿐이야.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곳에서 1년만 있으면 나갈 수 있다고 들었다. 1년간 거리는 자제하고 좋아하는 회사의 주식을 1년 동안 계속 지켜봐라. 그러다 보면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날 때가 있을 거다. 그거 참아낼 수 있으면 적어도 인생에서 하나는 배울 수 있을 거다. 그의 말에서는 진심이 담겨있었고 무언가 알수 없는 기분에 휩싸였다. 주식은 대체 어떤 것일까? 나는 주식으로 인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아직 경험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무척 흥미롭게 다가왔다. 나는 순간 멍해져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고 철진 이형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너의 주식 이야기는 둘째치고 후광철 M&A건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시가를 내리려고 계속 시도하는데 강력하게 매수하는 세력이 하나 등장했다. 기관 세력이 이토록 정부가 빠르다니 놀라울 일이다. 단지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강력하게 매수한다는 것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셈이다. 형 기관 세력들은 거래량이 늘어난 것만 가지고도 눈치를 챌수 있는 거야?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신호만으로 40만주를 구형증권 창구로 매수했다는 건 뭔가 김새가 난다 이거지 즉, 세션기계 회장이나 후호강철 회장이 정보를 준 거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데? 어제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답변은 간단하더군 그대로 진행하라더군 세션기계 강회장, 후호강철 최 회장, 후호 강철 초 회장 둘중 누가 정보를 줬는지는 몰라도 두 회사 전부 IM 계열사 회장에게 신용을 잃게 되었지. 이번 M&A 건으로 몇 천억을 벌지는 몰라도 IM 회장님에게 잃은 신용은 훗날 몇 배가 되어 돌아온다. 호철아 회사 이름이 왜 IM인 줄 아냐? 아니, 회사 이름에 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찬이라는 회장은 회사와 자신을 일체화 시키고 있다. 자기 자신이 곧 회사인 거지.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회사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회사를 크게 만든다는 신념 하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이다. 회장의 신념 하나로 IM k 열사가이 정도까지 올수 있었다는 것 자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에 조금은 분노에 불탔다. 약간의 세력의 개입은 있었지만 M&A 거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갔고 매일 철진 이형방에 가서 상황을 지켜봤다. 그는 60명의 트레이너들에게 마이크로 방송하면서 매수함에도 주문을 외치면서 거래를 지휘했고 김문식 박사의 말대로 대단한 고수였으며 아침에는 베토벤 음악을 빠짐없이 듣고 저녁에는 술을 먹으며 낮에는 온통 주식 생각뿐이었다. 무엇이 그를 저렇게까지 만들었을까? 내심 의문이 들어서 그의 과거에 대해 물어봤지만 자신의 과거는 철저히 숨겼다. 겨우 알아낸 사실은 그의 전공이 경제나 경영이 아닌 철학이었던 사실이다. 그렇게 2주일이 흘렀다. 8만 100원이던 후오강판 주식은 3주 동안 평균 2%씩 올라 10만 7,800원이 되었다. 우리가 매수한 평균 단가는 7만 4천원이고 약 25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상한가로 끌어올릴 생각이다. 드디어 우리가 준비한 파티가 시작되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 뜨겁게 조명했다. 세션 기계. 구호강판 적대적 m&a 선언 세션기계 구호강판 인수선언 세션기계 공개매수선언 그리고 네번의 상한가를 갖고 우리는 매수를 한 번에 1 0 0만주를 주문했다. 치솟는 주가에 아무도 매도하지 않았으며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갔다. 오철라 내일부터 물량을 풀고 이익실현을 할 때다. 구호강철이라는 회사를 믿고 같이 투자를 한 사람은 큰 수익을 얻겠지. 하지만 4일 동안 치솟는 주가를 보고 사지 못해. 안달이 난 욕심에 눈먼 투자자들이 내일부터 들어올 것이다. 형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욕심에 눈이 먼 투자자들도 잘못이 있지만 그걸 노리고 덫을 만드는 여기 거래소도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시끄러워. 무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래를 하면서 큰 희열을 느끼고 있다. 주식 안에는 사람들의 두려움 욕심, 기쁨 등 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지. 난 단지 그것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그의 말을 듣고 약간의 거부감이 생겼고 내 방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철진이 형에게 약간의 미소를 지었고 말을 했다. 오를 피곤해서 먼저 방에 가볼게. 호철아 잠시만 기다려라. 너에게 줄게 있거든. 서랍을 열어서 한권을 책을 꺼내서 나에게 건네준다. 이 책은 무슨 책이야? 그냥 너에게 주고 싶었다. 내일 하루는 푹 쉬고 책을 보면서 머리나 좀 식혀라. 책은 알수 없는 무언가를 전달해 주지. 알수 없는 형의 말에 약간의 고개를 끄덕이면 방으로 돌아갔다. 주식에 관련된 책인 줄 알았지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라고 적혀 있었고 그의 이름이 보였다. 하루 종일 누워서 그 책을 정독했다. 주인공 베르테르가 남의 약혼녀를 사랑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여 끝내 권총으로 자살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순간 깨알같은 크기의 글씨로 적은 편지가 있었다. 지금쯤 바깥세상은 봄이 왔을 거다. 때초에 있던 모든 만물들이 깊은 수면을 깨고 새로운 시작들을 하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정작 봄이 오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깊은 허기까지 지는구나. 거래소에서의 7년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정체성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덧없이 느껴진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고 있지.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면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단다. 이곳에 들어오게 된건 나의 마음이 선택하게 된 것이고 나의 선택이 원인이란다. 어린 나의 벗이여. 너를 정작 진심으로 마주하지 못한 것이 한탄스러워서 이렇게 펜을 든단다. 두려움이라는 몹쓸 병이 나를 세상 속으로 자꾸 가두고 있단다. 나의 눈부신 날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곳에 한번 들어오면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단다. 그들은 포장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들이지 하지만 우리는 자유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속박당한 채로 살고 있다 가끔 트레이너들이 탈출을 시도하지만 죽임을 당하기 일쑤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의 탈을 쓴채 부질없는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지 벗어지는 트레이너 방에는 항상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단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세상은 무한으로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들은 비열하고 이기적이고 이성적이야 하지만 결코 위대하지는 않아 어린 나의 벗이여, 자네의 이야기도 듣고 싶단다. 나에게 다시 이 책을 돌려주지 않겠나. 이 책에 답장을 해서 돌려달라는 말 같았다. 그의 편지를 다 읽고 무언가 알수 없는 감정에 휘말려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마음의 심연에서 끌어나오는 감정을 어떻게 절제할 수가 없었다. 그, 아, 아, 아, 가, 처음에는 비록 기억은 없지만, 이곳에서 주식에 유능한 트레이너 60명과 정해 구현을 하고, 1년 뒤에 불을 가지고, 각사상으로 나가서 하나뿐인 아들을 만나고 기억을 찾는 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였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들은 나를 13년간 냉동시켜 부활을 시켰다 그들은 나를 이용하고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서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온 60명의 주식 트레이너들 그리고 그들의 거래에 희생되는 많은 투자자들 결국 배를 채우는 건 IM 계열사이고 그들은 천사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이다. 복수하겠다. 깊필코 복수하고 말테다. 수십 번 다짐했고 마음은 확고했다. 그들이 천사의 탈을 쓴 악마라면 나는 더욱 무서운 악마가 기꺼이 되어주겠다. 내가 당한 만큼 그에게 돌려주고 자기가 한 짓에 후회를 느끼게 할 것이다. 나의 눈은 증오심으로 불타올랐으며 꽉 깨문 입술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서러워서 눈물까지 흘러내렸으며 얼마 후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갑자기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 몸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뚜벅뚜벅 달카당. 문이 열렸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와 김문식 박사가 왔다. 하지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의 손에는 총이 있었으면 상당히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